여기는 장순네 집! 허허! 명화의 피아노 어, 실력이 제법인데 잘은 모르지만 그러게! 당신도 좀 일찍 들어와서 피아노 연주 감상 공부 좀 해요! 쳇, 저렇게 시끄럽게 쳐대는 것도 뭐 음악인가? 저건! 쓸데없이 달리며 기운 빼는 육상보다는 100배 더 좋은 거야! 세상 단호! 엄마는 스포츠를 잘 모르시나봐 육상의 스포츠의 기본 종목이라는 것도 모르세요. 조그만 여자 아이가 잘 달리는데 사내인 제가 질수 있겠어요? 네 엄마. 어이, 그래 너 잘났다.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서 장가 보내달라고 그 난리를 쳤니? <웃음> 또 해보지 그래? <웃음>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라지만 장수 널그 여자 아이가 있는 육상부로 끌어들인 건 옳지 않아. 까딱 까딱. 그러니 기회 봐서 적당히 빠져. 음, 음, 음. 으이그, 장수야 알겠니? <웃음> 엄마도 참 <웃음> 제가 보기엔 그분이야말로 모든 선생님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소신껏 교육지침도 세우고 전력을 다하는 거 멋있잖아요 그렇지, 그런 선생님이니 안심하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거야 <웃음> 그런데 그 선생님 너무 털털하신 것 같아요 <웃음> 고승도치를 닮아서 그런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경청, 뿌둥 맞다, 누나! 우리 선생님이 명하누나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던데 어... 왕 느낌표! 어머, 빨개래 그래. 대학은 어디고 몇 어... 학년이고 전공이 뭐냐고도 물으시고 어... 또 남자친구가 어... 있냐고 물어보셨고 뭐 좋아하는지도 물어보시던걸! 어... 눈... 갑자기 왜 누나 얼굴이 빨개져? <웃음> 몰라, 조용히 해놔! <해라>. 누과 <웃음> 좋아요 눌러줬어요 늦은 밤하인해지복상 하나, 둘, 셋, 넷! 인짜! 백만 스물하나, 백만 스물둘, 백만 스물세! 나엘이 엄마랑 놀던 대추나무 좀 봤다고 날 신고해? 우리 엄마를 욕해 놓고 오히려 내가 행패부린 거라고 했지? 죽고 봐널 이기고 그 집도 찾을 거니까 누가 있기나 죽어보자 말이 오당탕 옹성옹성 시끌시끌 오? 오당탕 옹성옹성 시끌시끌 빼 오, 뿜음표 꽁팍꽁 아니야. <목소리> <목소리>